안녕! 덕이 형이야. 그래. 그래. 많이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야, 근데 맨날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뭐하냐. 형한테 얘기를 해. 형이 다 들어줄게. 형잘 들어주잖아. 혼자 고민해봐야 계속 고민만 늘어나. 얘기를 해야 돼. 너희가 진짜 힘든 건그 고민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숨기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편하게 다시 와봐 아니면 댓글에 남겨 너네 고민 내가 들어줄게 알겠지?